음, 노름만자잘시간이다 타투야, 너한테 자이좀 올려도 돼? 타투, 하나 먹을래? Wait 지금 말고? 안녕! 너 하나 먹을래? <웃음> 엄마가 엄마 빠자 하나 줬으니까 손? 어? 음. 아. 나도 니 어? 손을 먹을래. 너는 내빠다를 먹었으니까 나도 니 손을 한 입만 먹어. Nope. 안 돼? 음. 살짝? 음애기과자가 맛있네 이거 애기과자거든요그 맛있네 이거 나봉 내가 까다줬으니까 엄마도 다 두루 한입 먹어볼까? 아하 음나는 아아 아, 음, no, no, no. 아. 아. Nope. 입에서 오징어 오징어 냄새나 아, 씨. 어라고마 나도 다리를 한입 먹겠다! 아아! 에이, what happened? 아아! 아아! 아아! 이 발이 아주 맛있게 생겼는데 네발 좀... 벗기는 계획있잖아 관심 좀 줘, 파트야. <웃음> 어? 왜 밖에 있는 개가 화내는 거지? 한 먹겠다. <웃음> 엉덩이 말고 여기 <목소리> 앉아봐 앉아봐 뭔가 내가 당한 기분인데 들어 <목소리> 앉아봐 아유.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아니야 미안해 <목소리> 야 혓바닥 <목소리> 개 사료 만나 안눈어도사료 뭐 먹었지? 엄마가 한이 손을 먹겠다 엄마가 한이 손을 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을아아 아리사랑해 아, 알았어, 해 미안해 아,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미안해 미안해 안